안녕하세요 인조이 TV 브레드입니다. 오늘도 무더운 하루였는데 모두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리뷰 시작해볼까요? Let's go! 오늘은 조지아에서 나온 블랙커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화면 겉표면 은 이런 디자인이고요 이렇게, okay, 따뜻하게, 데워서 드시면 돼 여기 보시면 회사는 뭐, 코카콜라에서 만들었고요. 뭐, 코카콜라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만큼, 보증이 내는 회사죠. 여기는 에너지가 0칼로리 으면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좋겠네요. 여단백질이지 지방이라든지, 0 g 뭐, 탄수화물은 0.7%밖에 g 없지 않네요. 그 다음에, 소금은, 나트륨은 0.06g. 그러니까 뭐, 솔직히, 살은 찌지 않겠네요. 내년에, 뭐, 올림픽이 시작되니까, 2020년, 도쿄 올림픽이네요. 폭포에서, 올림픽 이렇게 하나, 다이어트, 칼로리, 0칼로리가 써있네요. 조금...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코큐 마벨 브랜드라고 있네요. 고급 마벨 소마제 건들. 그러면 한번 마셔볼까요? 소금 아 뭘까, 안 뭘까. 얼 워낙 워낙네요마셔보겠습 음, 아직 상당히 가 오리가, 지나고 있네요. 향도 좋고, 적고... 음... 상당히 좋요 음, 가을에 조금 산더미 맛이 그냥 뭐 관심 있는 저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인도네트 윗블렛습니다